다리야~ 다시 가 이리 와~ 어? 어. 계단으로 올려고 나누고 난간으로 또올려고못 뭐, 가겠어~ 얼굴 구잘로네 얼굴 구잘로네 어떻게 올라오려고 오~ 가자~ 또! 어, 어, <웃음> 이리 와. 무슨 소리야? 응. <웃음> 어. <웃음> 뭐지? 진달래꽃. 이거 봐. 음. 스고. 뜻이가 <웃음> 우리 낙엽을 밟을까? 자격을 바르는 느낌이 었대 ㅋ 이 ㅋ 이식 이거 봐 태식이 태식이 이거 따라와봐 슝슝 어? 슝너 음 근데 다리를 <웃음> 다리를 너무 <웃음> 양쪽으로 벌리고 <웃음> 있어 아이고, 안 돼, 공주야. <목물> <목물> 오, 뭐지? 그지, 너, 너, 너, 지금?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